우리야, 내가 올릴 위해 하나 준비를 했어. 벌써 소리부터 어막 듣고 싶지, 어. 뭔지? 아, 흥분되지? 이 소리 뭐지? 뭐지? 우리 이거 뭐지? 어, 나도 어렸을 때 <웃음> 올리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단다. 짜잔 뽁뽁이야 뽁뽁이 너도 이거 어맛들면 너도 환장할걸 <웃음> 야 이거 무슨 소리야 <웃음> 뭐, 소리나 어 재밌지 그렇지 재밌어, 뽁뽁이 뽁뽁이 <웃음> <뽀뽀기> 재밌지. <웃음> <웃음>